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퀴입니다 이번에는 기대되는 신제품 출시 소식 몇 가지를 짤막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출시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관심지수가 엄청났던 제품을 몇 가지만 추려서 알려드릴 텐데요. 최근 출시 제품 가운데 올해의 뉴스가 보도되었고 모두 국내에 입고가 예정된 제품의 소식만 담아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먼저 스페인 자전거 브랜드인 오베아의 전기산악자전거입니다. 라이즈라는 이름의 제품이고요. 스펙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겠지만 최저 16kg대라는 경량 무게로 출시된다는 소식에 반응이 매우 뜨거운 제품입니다. 전기자전거니까 모터와 배터리가 당연히 기본 탑재되고요. 앞뒤로 서스펜션까지 적용된 트레일 바이크로 설계되는데요. 외형으로 봐서도 전기자전거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오히려 일반 산악자전거와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높은 오르막을 오를 때 만 전동을 사용하고 가벼운 경사도와 평지에서는 일반 m t b 처럼 라이딩 을 즐길 수 있는 컨셉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라이즈의 전동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모터는 출력 반응성이 즉각적인 센터 모터 방식이고요 시마노 스텝스 의 ep8rs 모터가 탑재되었습니다. ep8rs 모터는 시마노가 최근에 발표한 신형 모터인 ep8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ep8 모터가 85Nm의 강한 토크를 자랑하는게 특징이라면 ep8rs는 60 유턴 미터의 토크로 산악 라이딩에서의 충분한 파워를 실현하면서 자연스러운 라이딩 성능과 긴 배터리 수명을 장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다운 튜브 속에 내장되는 방식이고요. 360와트 아우입니다. 하지만 물통 케이지에 장착할 수 있는 252와트의 확장 배터리를 추가할 수 있어서 장거리 라이딩을 즐길 수 있죠. 만약 에코 모드로 출력을 설정할 경우 약 8시간 정도 주행이 가능하고요. 약 4000m를 오를 수 있는 용량이네요. 모델은 총 세 가지인데요. 가격은 1,050만원부터 1,350만원까지입니다. 다음은 미니벨로 버디 P40입니다. 버디를 생산하는 대만의 퍼시픽 사이클이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출시하게 된 스페셜 에디션이고요. 전 세계에 딱 1000대만 판매된다고 합니다. 에디션이니까 어떤 특별한 스펙이 탑재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프레임은 알루미늄 성형 방식의 가장 대중적인 방식인 하이드로포밍 기법이 적용된 알루미늄 프레임이고요. 프레임 외관은 광택이 나는 일반적인 유광 코팅 재질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건축용 파우더를 코팅한 탓에 부식에 강한 성능이 있고요. 질감은 매트한 무광 코팅 같습니다. 구동계는 시마노 티아그라 10단을 장착해서 변속력을 향상시켰고요. 티수는 다양한 경사도에 용이하도록 11T에서 32T로 적용했습니다. 크랭크는 CNC 공법으로 제작해서 기존보다 두께와 무게를 줄이는 효과를 주었네요. 안장을 일반 안장 길이보다 약 25mm 정도 짧은 셀레이탈리아의 쇼피스로 적용했습니다. 주행 자세를 낮추는데도 비교적 편안하겠군요. 브레이크는 160. 60mm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돼서 빠른 속도에서의 민첩한 제동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곳곳에 P40을 표시한 데칼과 배지로 자전거를 꾸며주고 있고요. 가격은 333만원입니다. 아무래도 에디션이다 보니 금액이 기존보다 비싼 편이긴 하죠. 가격 대비 성능적 가치와 스펙을 하나하나 따질 것인지 그냥 에디션으로서의 가치를 따질 것인지는 구매자의 선택이겠네요. 다음은 액션캠 고프로의 펌웨어 소식입니다. 고프로 랩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고프로 카메라에 실험적인 기능을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고프로 랩은 카메라의 고급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히어로 9 블랙, 히어로 8 블랙, 히어로 7 블랙과 히어로 맥스의 고프로 랩 펌웨어를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를 통해 새롭게 도입된 기능은 먼저 카메라 모션 트리거입니다 고프로의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를 활용하여 카메라가 이동중일 때만 촬영하는 기능이라서 sd카드 용량 확보와 배터리 절약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군요 그리고 고프로를 블랙박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usb 전원 트리거 기능도 지원합니다 카메라가 usb에 연결되면 자동으로 촬영이 시작되고 연결이 해제되면 촬영이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펌웨어를 통해 모션감지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고프로 맥스의 360도 영상을 포함해 모든 영상 설정에서 모션 감지를 지원하고요 지정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QR코드도 추가됩니다 그 외에도 카메라의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없도록 고정하는 단일 설정 모드와 시간 지정 노출 잠금과 최소 셔터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노출 모드 히어로 나인 블랙 사용자를 위한 5k 영상과 하인트 사이드 QR코드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는군요 아 이참에 고프로로 갈아탈까? 다음은 와우의 키커 다이렉트 커넥트 입니다. 얼마전 나 혼자 산다에서 박은석씨가 인도어 사이클 트레이닝을 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자전거 하단에다가 와우 키커라는 스마트 트레이닝의 와우 클라이머 의 가상 사이클 프로그램인 주이프트를 세팅하고 운동하는 장면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거고 이미 사용하는 유저도 굉장히 많죠. 그 각각의 장비는 모두 블루투스 와 같은 무선통신 연결 시스템으로 연결해 작동을 호환합니다. 그러나 간혹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전파 방해와 신호유실 등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키커 다이렉트 커넥트입니다. 스마트 트레이너와 네트워크 공유기를 무선이 아닌 유선으로 연결하니까 통신장애를 겪을 일이 없는 거죠. 사실상 통신장애는 일반적인 인도어 사이클링보다는 다수의 인원이 참가하는 온라인 이벤트나 디테일한 트레이닝 워크아웃 중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신 장비의 오류 등으로 무선 연결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용자도 있는데 이를 한 번에 해결하기에 효과 적인 거죠. 하지만 이 커넥트 제품은 가장 최신 트레이너인 5세대 키커에만 호환되 고요. 가상 사이클링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이프트는 곧 호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외로 제약이 많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미니벨로 브랜드인 브롬톤이 새로운 백팩을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스위스의 리사이클링 가방 전문 브랜드인 프라이탁과 협업하여 만든 제품이고요. 어반라이더들에게 어울리는 백팩으로 출시할 예정이라는군요. 프라이탁은 버려지는 방수 천을 원재료로 해서 지속 가능성 이라는 철학을 실천하는 브랜드 인데요. 방수와 내구성이 보장된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서 어반라이딩과 투어링 컨셉을 지향하는 브롬톤의 철학과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백팩은 3월에 자세하게 공개되 고요 4월에 공식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어, 갖고 싶네요 <웃음> 자 여기까지 다섯 가지 출시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최근 소식이긴 하지만 앞서가는 얼리어 어댑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는 종종 이런 새로운 뉴스거리를 가급적 빨리 모아서 보내드릴텐데요. 짧은 소식이지만 여러분의 라이딩 라이프 스타일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거나 앞으로의 소식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알람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와 여러 이번 영상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띠링 띠링.